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제품 개발이 아닐까요? 창업을 하기 위해선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해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초기 창업자의 대부분은 개, 제품 개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외주 방식 설계로 개,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외주업체의 발굴도 쉽지 않고 발굴하더라도 요구하는 비용이 높아, 용역을 맡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파트너를 만난다는 건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창업에서도 외부 용력을 활용해 창업 진행 과정을 함께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창업자는 외부 용역 설계에 대해 잘 알고, 외부 업체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주, 외부, 용역 프로세스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어, 외부 개발 프로세스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의 개발에서 어, 외주 개발 프로세스는총 16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어, 8단계에서 16단계가 이 외부 개발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외주 방식 설계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개발에서 명확한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우리는 개발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6단계를 한번 세분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계가 개발 목표 확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를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정해진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 정성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어, 언어로서 고객이 원하는 어, 요구사항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어, 기술 기능 목표 수립 단계입니다 이때는 어, 정량적 지표가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치화된 개발 목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렇게 수치화된 개발 목표를 어, 개발 목표를 하나의 표로 KPI라는 걸로 어,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 필요 기술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런 필요 기술을 어, 기술 로드맵이란 형태로 이렇게 도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단계는 핵심 기술 정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 극복해야 될 기술 즉 에로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어 단계에서는 어, 내부 기술과 외부 기술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어, 정의된 기술 중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내부 기술과 그리고 외부 용역 설계를 어, 줘야 될 그러한 기술들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 8단계는 어, 외주 대상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즉, 외부 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RFP 어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단계는 어 업체로 아웃소싱을 하, 해야 되는데 이때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외부 용역 설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 10단계, 즉 10단계는 비교 견적을 통해서 업체를 비교하는 단계인데요. 즉이 단계에서 다양한 업체들을 모아서 그중에 가장 어 저희들과 맞는 어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단계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발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발 목표를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컨셉으로서 개발할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 외주, 외부 개발 업체에서는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피드백을 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개발 컨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단계에서는, 13번째 단계에서는 컨셉 디자인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발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14단계에서는 제품 기능 설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제품화 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15단계는 이제 어, 에로 기술에 대해서, 어, 해결된 기술들을 우리는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어,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 극복할 기술들을, 어, 확보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어, 제품 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외주, 외부 업체로부터, 어, 모든 데이터를, 이관을 받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총 16단계로, 어, 외부 용역 설계 단계가 구분이 됩니다. 어, 다음으로 개발 프로세스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프로세스의 원리는 어, 확산과 수렴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 확산과 수렴의 원리에서 그 개발 목표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개발 수단을 확보하는, 어, 그런 어, 프로세스를 통해서 완성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품 개발 원리는 이렇게 한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총 여섯 가지 어, 방법이 보통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설문조사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저번에 그 타겟 고객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 타겟 고객을 통해서 어,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요즘 많이 어, 유행하는데 즉 고객과 그 엠퍼시 즉 공감을 통해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관찰 기법에 의한 어,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QFD라 Quality Function Deploy라는 전문적인 어, 그런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소나 기법인데요. 이것은 1인칭 기법인데, 1인칭의 그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어, 제품의 니즈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잠재 고객의 그 니즈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두 가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개발 목표를 정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KPI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이제 개발 목표가 정해지면 두 번째는 이러한 개발 목표를 어 충족시키는 수단에 대해서 어또 이렇게 생각을 확산을 시키는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단을 여러 개 확보를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다시 전략적 판단적 수왑 분석이라는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서 즉 효율과 효과의 관점에서 가장 최선의 어, 기술을 선택해 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 수단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CSF라고 합니다 즉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단계에서 KPI가 정해지고 2단계에서 CSF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단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물을 양산 전에 어,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 개발이 완료되게 됩니다. 즉이총 3단계로 구성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품 및 서비스를 이렇게 구현하는 솔루션으로 크게 네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모든 이제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 아까 말했듯이 요소품 어, 선정인데 먼저 우리가 개발할 제품에 어, 어떤 기존 있는 기술들을 검색해서 한 70%에서 80%는 기존 검증된 어,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개발에 있어 가장 성공 요인에 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요소품을 어, 선정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소품들이 먼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우리가 구현해야 될 기술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 유형적인, 즉 인테그레이션, 요소품과 요소품을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하는 기구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걸 한번 보면은, 먼저 그 안에 기구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구로 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사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도색, 조리, 포장, 이런 이제 기구적인 프로세스가 솔루션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기 위한 회로 설계가 이제 되는데요. 그 회로 설계를 한번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제 회로의 그 기판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는 아트웍 이라고 합니다 이 아트웍은 말 그대로 그 회로기판을 설계를 할때 결국은 안전 규격을 고려한 효율을 고려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땅 따먹기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동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이건 전부 아트웍 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판을 만드는 그 구현하는 단계가 드릴 앤드 라우팅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부품을 장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아트크이된 어 동판을 양산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칩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SMT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단계인데요 이때 우리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버깅 단계를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운용 교육을 하게 됩니다. 즉, 이네 단계에 대해서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이 단어만이라도 숙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외부 용역 설계를 하실 때 조금은 전문가로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주 용역을 통해 회사의 제품 정보를 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외주 용역으로 맡길 때 지금 기술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플 쪽 기술이 비슷하고 근데 두 가지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네이티브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퍼포먼스에 좀더 강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에 또는 법용 쪽에 좀더 강점을 둘 것인지 이 방식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외주 영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접했던 많은 어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어떤 어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좀더 풀어서 내가 뭔가 써보면은 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는데요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은 외주 요역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많이 하시고 내 생각을 좀더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서 외주, 유형, 외주 업체에 보여주면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을 거예요. 네, 대표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앱을 개발하는데 대표님의 조언을 참조해서 좋은 제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플 만드 회사니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잘 들으셨습니까? 어, 외부 용역 설계에서는 기본적인 과정을 알고 그리고 외부 업체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실패 없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어, 전문가로서 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주방식 설계 시 개발 금액이 높아서 착수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예비 창업자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 용역 설계를, 외부 개발 설계를 맡기려고 하면 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서로가, 서로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어떻습니까? 페이를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창업교육을 받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교육을 받으실 때 서로가 명함을 조, 교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외부 용역 설계를 맡기는 방식을 취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 금전적인 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